오마당타. 나이지 아, 오빠. 파 어디냐? 오마당타. 나이스. 나이스. 요이스나으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이 매너겜 맨너겜 아유, 정사나오돌란다오란 너무 시 너무 못해요. 어? 잘가? 아, <웃음> 어, 내민 건데, 방금. 들어와. <웃음> 아, 너무 못한다. 파티안으로 진영 할 때를. <웃음> 1대1! 너는, 너는 <웃음> 아니, 오늘 경기인데 또 기준 막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, 경우에수많일때 말하지 말도 하지 말라는데. <웃음> 우리, 우리 막내 이렇게 기죽는거나 싫어. 어? 그래도 박빙이 경기가 나와줘야지. 아. 어, 나 쟤도 좀 한다, 확실히. <웃음> 상대가 어해서 <웃음> 그런가? <웃음> 기범이 우측이고 와. 아, 어, 이그 정도 잘하는 게,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야. 하람 잘해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나> 3위? <3이>? 시간 <웃음> 너무 많이 걸리는데 막판가? 아, 오케이 막봐야, 막판, 막판. 아니, 과거를 기억한다. 더하아야 뭐, 방패 사오고 이러지 않겠지, 클레드가? 에이, 됐다. <웃음> 클레드는 방패지. 와, 클레드로 방패를 사? 클레드는 검이지. 어, 와, 근데 결이? 와, 이건 진짜 못하겠다, 게임. 은나세야살다안 맞지 안 맞지 <웃음> 밑에 무빙? 기아미기아미 뒤에 왜 이렇게 많이 까냐? 들어와 들어와! 어디 가는데? 중앙 무빙? 어? 들어와 아 근데 하람이 너무 쉬운데? 서장 클레, 클레드 할줄알았 거리는 줘야지 아, 거리는, 거리는. 데드가 이겨요 형하고라구저 <웃음> 이기지 아, 어떡해? 원래 데드가 그냥 W2! 이렇 하면 데드가 기 그래? 네 피시는 네 피시는 드시나요? 네 아. 아.